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오늘 구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아, 조금 전에 한게 음이 또 소음이 돼서 소음? 어, 소리가 안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아, 하는데요 아, 오늘은 아까 설명하면서 좀 써놓은 그 문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좀 바로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어서 5월달 수강 하시는 분들 어, 열심히 이0강을다 완강을 하셨을 테고요 이번달에 이제 새롭게 수강 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달 10강을 듣고 이제 짝수달에 10강을 다 마저 들으시면이 20강의 문법을 다또 들으신게 됩니다 근데 이제 s 교재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문제들의 구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같고, 같은 문법에 대한 적용을 하시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매달, 매 시험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선별을 해서, 어, 그 품사별로, 또 어휘어법으로 나눠서 이제, 문제가, 오답노트가, <웃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답노트 만들려면 진짜 한 100개 풀면 한 오답노트의 문제가 한 20개 나오죠. 그런 시간을 제가 다 사이브 해드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만 해요. 음, 그래서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을 제가 모아드리니까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쉬운 거 너무 특한시했다가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허리까지 또 역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달 이제 수강생 하실 분들은 이제 명심하실 게 계속 수강료가 만원씩 깎아 내려간다는 거 그런 특혜들도 좀 어, 활용하시고요 또어 교재 교제, 교재는 또 매달 좀 다른 교재를 써 드리니까 어 계속 공부 이어가시고요. 어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굶, 굶으면 한 일주일 굶다 보면 그 다음 주에 확 이제 떨어지는 게 느껴지듯이 어느 정도 성장통을 좀 겪고 나면 어 이렇게 탁!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 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집 지을 때 아파트 하나 지을, 지을 때 땅을 막몇 달을 판대요. 그 땅을 파서 그 밑에 단단하게 해야지 집이 잘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빠르지만 그 밑에 그어 토대를 좀 탄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 로 사는 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과 영어에 그런 토대를 잘마련하시고요그걸이제 토익의 코드를 맞추셔서 어휘를 또 따로 외우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빠른 시간 내에 풀도록 하셔야지 독해에 대한 많은 분량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독해는 안돼요 요령이 없습니다 다 읽으셔야지만 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세트 문제 드리고 모의고사 드리고 하니까요 계속 수강을 좀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신토익의 자료를 또 확보를 했고 저 또한 지금 신토익의 제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단이여서 이런 많은 노하우들을 여러분한테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낌없이요 그래서 열심히 만 따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이 녹음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게돼요 <웃음> 네, 자 녹음을 좀 하고 마이크를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매번 어 일단은 이지 여부, 자 쉬운 거또 미디움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이 헐드까지해서 어이 난이도를 좀 조정하시면서 요 태에 대한 걸좀 따라 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교재도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자동사는 사,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음,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어동사야. 이어 동사예요. 이어 이어 동사가 뭐죠? 어, 자동사 플러스 부사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동사만 떼어내면 자동사가 맞지만, 그의 미가 타동사스러워서 뭘 달고 다니는 게 이어 동사죠. 여기에 수동태가 가능한 게몇개 있어요.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죠. 어, 그래서 He was promoted to the director. 그가 어, 승진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오히려 수동태만으로 쓰지 능동태를 쓰진 않아요. 누가 누구를 승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잘. 자, 어법과 어휘로 나눠서 갈게요. 자, 이 쉬운 문제 어법은요. 어, 일단은 어, BPP 요 뒤에 걸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때 Have been PP.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는 ING냐 PP냐를 결정을 이렇게 하세요.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자,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틀을 푸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사는 무조건 뭐예요? 자동사는 무조건 어법에서 아인지에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목적어가 있다 없다가 결정한다 그랬는데요. 목적어가 있다라는 걸 요런 경우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그 모양새 자체가 명사가 존재하고 투부정사가 뒤에 있고 또 동명사도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근데 동명사 있으면서 테를 능동으로 풀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동사, ing, 겹쳐요 잉잉 소, 소리, 사운드가 그래서 잘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명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음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뭐 was revising, revised, revised, was revised 이러면 일단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문자 봤더니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어, 동사는 다 빼세요 그럼 맨날 얘만 남아요 이렇게 남겨놓고 문제를 내는 건 구해서 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얘는 태 문제입니다 태 그래서 ing냐 pp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은 ing가 정답 목적 어 없다 그러면 그럼 pp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사구에서 나온다는거 이런거 the report by friday 까지 제출이 된 리포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수정이 돼야 된다 아니면 누구한테 뭐 어? 전달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얘가 타동사임을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pp가 답되는 경우입니다 부사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가 있으면 이렇게 있었겠죠 it was, i s 어, s 흔들어 갈까요 when it submitted to the office, the form should be completed 제출이 되어질 때는 양식이 작성이 되어야 된다 the form과 it가 동격, b동사를 물고 빼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뒤에 목적 없다 pp정답 주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동사 다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이것도 역시 태문제예요. 어, 한정적 용법 회용사짜리 이 문제도 역시 태문제로 가시고요. 자, 원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동사만 있는 경우에 아인지 타동사는 PP. 자,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된다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랬죠. 자, 여기 들어갈 게 뭐지? 모르겠네. 그럼 여기다 넣어놓고 아, 이게 이거 그럼 여기도 넣기. 그래서 같은 형태가 앞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문법용으로는 한정적 용법의 형사는 서술적 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감정동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동사는 타동사긴 합니다. 음, 하지만 감정은 어 다, 타다, 자다 이렇게 푸시면 안되겠고요 사람 사물로 풀 푸셔야 돼요 감정은 좀 독특한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어해요? 그럼 pp 정답 뒤에는 대절 같은 거 있어요 뭐뭐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낀다 자, The astonishing change 자, 이것도 어, i인지가 답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감정은 타동사, 타동사는 pp가 명사수식한 댔지 a s t o n i s h i n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change가 놀라움을 느껴야 됩니다 음, 되게 상식상안 되죠.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자타동사의 일반 어, 문법으로 푸시면 안 되고요. 사람 사물에 관련된 어, 법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아, 이렇게 쓰고 가니까 또 편하네요. 할 때마다 제가 따닥 따닥 소리 내면서 쓰기보다는 또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죠? 예. 자 수동태로 바꿔 보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휘가 이게 뭐지?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능동태로 좀 바꿔보는 게 느낌이 좀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법이겠지만 여기에 다른 PP를 넣어서 뭐가 맞을까? 이게 나온다면, 그죠? 이 뒤쪽에다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미디엄 갑니다. 어법 자, 자타가 이렇게 풀려뒀던 게 여기에 이제 이지로 있다면, 여기서는 둘다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회용사에도 설명드렸고요. 자타동사 2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미싱러이지 여기서의 i 인지는 분실된 예, 분실된. 얘는 자동사로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놓쳐진 이건 타동사로 들어간 겁니다. 자, 두 개가 가능한데 뜻이 다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면 뜻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컨티뉴잉이냐 컨티뉴디드냐가 나왔었어요. 컨티뉴잉 rise of o i l price가 답이 되는 경우는 유가라는 건 유동적으로 계속 상승하니까 계속적인 상승이 답이 됩니다. 계속된 상승, 부동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타동사의 뜻이 유사할 때는 유동이면 ing 그 다음에 부동이면 pp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볼게요. 자, 이런 분사 구문은 알아서 저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음, he fixed the c a r the c a r was fixed. 자, 이렇게 해서 어, 팩스가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라게얘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3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4형식과 5형식에서 조심해야 되죠 그럼 수요라는 거는 받을 수줄여자 엄마한테 한번 실험해 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문 열고 엄마 나 오빠한테 줬어 그러면 뭘 줬니? 그럴 거예요 그 다음날 엄마 나돈 줬어 그럼 누구에게 줬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동사는 어 무엇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혹은 누구에게 무엇이 가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쓰는 게 사용식인데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간목, 직목 이게 용어가 어렵다 그랬죠. 간접적 대상 제가 휴대폰을 자 받아요 이러면 이 휴대폰이 내 동작의 직접적 대상이죠. 자 이걸 받는 사람이 철수라면 철수가 간접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휴대폰을 준다 그러면 누구에게가 수령인 공급물이, 직목, 직접적 대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He was given a letter. 자, give, he gave, gave him a letter. 편지를 줬어요, 그에게. 자, 그럼 내가 줬다, 그냥 I로 갈까요? I gave him a letter. He was. 얘가 주어로 됐죠. He was given a letter. 그가 편지를 주어짐을 당했다가 의미가 받았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존재하면서 수동태가 가능한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법이에요 센트 할래? 샌딩 할래? 그럼 어법이겠죠 수동태, 뒤에 명사 수반하는 사용식 정답. 이렇게 풀셔야 되고, 샌딩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위처럼 이렇게 나오면, 게스트가 인비티션을 받았네. 그럼 의미만 또, 어, 신경쓰게 하다가 어법을 놓치게 하는 그런 얄미운 문제죠. 그럴 때, 어, 이 리스뷰 하시면 안 돼요. 자, 리스뷰가 답이 되려면 빈이 빠져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5형식이에요. name of point, consider 임명하다, 고려하다 우리는 그를 리더로 고려해요. as a leader, as 뺀거예요 또, 몸으로서의 작용은 어를 뺄 수도 있습니다. he was considered leader 로서 간주가 되어지다. 역시 어때요? 어, 뒤에 명사 있으면서 BPP가 가능한 5형식의 수동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사형식과 5형식 두 개가 같이 나오면이 여러분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앞에 있는 주어는 뒤에 있는 명사와 요 관계면 사용식 그렇죠? 수령인과 공급물은 일치할 수가 없어요 동급이 안 되죠? 앞에 있는 주와 명사가 동급이에요. 그럼 오형식으로 가셔야 되죠. 리더가 그고 그가 리더이듯이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사역동사 사물 사역이 나오지 사람 사역은 주종관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출제잘안 합니다. 자 누구에게 글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시키다. 자 우리는 내가 하는 동작이든 남에 의해서 받는 동작이든 했다 그래요. 나 세차했어. 이게 내가 해도 했다 그러고 자동 세차에 사람이 하든 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 2만원이나 삼만원을 주고 세차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I had my car washed. 이래야 돼요. 그럼 듣는 사람 딱 알아요. 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게 어떤 노동에 대한 이런 말의 전달에 있어서 좀 독특함이 영어입니다. 내가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음, 물론 자를 수 있다 또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나가기 힘드세요. 그쵸? 예. 내가 내 머리를 자르을 당하도록 시켜요? 누구에게? 헤어 디자이너에게. Uh, 그래서 I had my hair cut. cut cut cut 얘는 이제 불규칙이니까 pp가 컷인거지 원형이 컷이 된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here is money. refund it. 자 이게 정답이 되면서 뭐가 오답이 있겠어요 refunding 혹은 refund 혹은 to refund 이런게 있겠죠 자 감정동사 아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감정은 이렇게 푸는거예요 사람 사물 갖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는 좀 복잡하겠죠 믿음이니까 자 l i n e make consider 이 몇통식 동사 부르세요 몇통식 오용시, 오용시. 자, 뒤에 사람을 익사일이라기 만들다. 그러면은 pp. 자, 뒤에 사물을 어떻다라고 여기다. 그러면은 interesting. 자, 이건 누구 따라가겠어요? 목적을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 카드 갈게요. 어법적으로는 어 일반적인 효용사 원형이 이기는 케이스가 많지만 분사가 이기는 케이스도 꽤 된다. 이건 효용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 대리키리 투명사 어디에 헌신하다. 이거보다 얘는 서술적으로 안 써요. 한정적으로 맞습니다. 자비 퍼밀리르가 답이 될때 퍼밀시브가 오답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투구정사하도록 허락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법에서. 아두 개가 더 있네. 자 이게 어, 이어 동사가 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보시면은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복습한다는 생각이 좀 자꾸 들어야지. 어 이거 자꾸 선생님이 얘기했대는데 난 처음 듣는데 어 자꾸 자꾸 얘기하셨대는데 난 처음이야 이러면 이제 어, 강의 안들으셨거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복습을 안 해서 까먹거나 그래요. 응? 예습은 좀 힘들어도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 동사의 수동태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예외, 이어 동사에서 예외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동사, 모든 이어가 다 수동태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거, account for, 자 이게 수동태 가능해요. fill out the form,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 자 carry out the work, the work has been carried out. 이렇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전치자가 문장을 끝내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이런 경우에서 가능하고요. fall behind, 여기서는 부사예요. behind, down, down, 이런 게다 부사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니까. 자어입 o 다운 끝나잖아요. l 다 a 레 e 끝나잖아요. 이걸로 전치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어 동사 두 가지입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류와 자동사 플러스 부사류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고정적으로 하나만 달고 다니는 거자 그다음에 자동사 더하기 부사류 음. 그래서, sit down 할래, sit in 할래, 이게 나왔는데, in the designated city. 자, 얘가 답이 되면서 얘가 오답이었었어요. We fell behind considerably가 답이 되면서 얘가 오답이었어 얘가 부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가 has been recorded가 오다 accounted for. 자, 이게, 어, 기록이 됐다라는 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어, 도서관의 목록들이 설명이 가능했다. 위치 파악이 됐다. 근데 12권의 책은 분실돼 보였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기억에 나고요. The form should be filled out하고 끝날 수가 있죠. 또는 The work. 그 업무가 has been carried out. 이게 다 수행됐다. 끝났다. 이래놓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어법의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 ingr, 할래, p p 래도 역시 태문제예요 여기 뒤에 있는, 즉, 위 i t 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한다면 아닌지고, 수동적으로 받으면 pp가 되겠죠. He's s t r i n g with i s l e crossed. 자, 이게 pp죠. 걔의 다리를 꼬임을 다, 예, 당하는 거죠. 다리는 이제 꽈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꿰고 있지만, 내가 물론 꼬지만, 이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 수동적으로 봐야 돼요. 음. 아유, 능동 아니니까또 이러시면 또 <웃음> 곤란합니다. 예? 네? 예. 네. 신체부위쪽 뭐 신체부위 아닌거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어떤 사물이 어, 동작을 당해서 있다 이런거 어? he is jogging with his uh, running he s uh, following 자, He s jogging with his dog following. 강아지가 뒤따를 수 있죠. 능동적으로. 그의 강아지가 뒤따름을 하는 동작을 하면서 조깅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어휘 문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라.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서 여러가지 명사가 출제가 돼도 give attention to 이거 갖고 푸는 게 빨라요. 또 여러가지 명사 있어도 take safety precaution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게빠릅니다 지금 이테를 푸는 게 아니라 테를 갖고 오류 역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풀도록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케이스고요. 회용사 일곱 개를 외워라 라는 거는 다 여러분이 용사에서다 얘기했었어요. 자, 타동사의 어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가 아닌 ING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 일곱 개를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고요. 회용사 6강의 파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PP라는 의미의 그 내포함은 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PP에 본 뜻은. 근데 이게 다른 뜻을 갖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해석을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Celebrated Randmark. 자, 이게 축하받은 랜 a n d 가 아니라 유명한 명소. Accomplished author. 재량 있는 작가들. 음, 설립된 작가들이 아니고요. Established professor. 자, 이것도 설립된 프로 o r 이 아니라 훌륭한 인정받는 어, 교수. 이렇게 됩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살짝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제 교재 어,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자, 그냥.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만 살짝 언급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게 태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형용사 구에서 나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명사 없다 그러면은 pp 로가고자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아닌지를 가라라는 형용사 문제입니다. 구구사구의 문제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자동사일 경우에는 능력력을 확인하시던가 절로 늘려보세요. 후 이즈가 있다 빠졌겠죠? 자, 또리포 r 이거는 뒤에 있는 주어를 여기다 갖다 넣으세요. Please remember y u 를뺀 거야. Please you, uh, when you read the, e f o r t h d a y 얘가 그러니까 자타동사다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타동사가 다 되는 케이스에 ing냐 pp냐는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여기다 놓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감정동사예요. 이 정도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전치사를 이렇게 같이 수반해서 pp로 사용 되는 경우 좀 외우시고요. 자또 여기 감 오형식 어, 자 오형식에 대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뒤에 투정사가 오면서 PP가 답이 되는 건 능동일 때 사람에게 투정사하는걸 어쩌고 저쩌고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 인지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투정사 목적 어에 사람이 좋으니까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다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들어간 키 있고 얘네들은 자동사로 들어간 키 있습니다 Okay. 자 이거는 여섯 개 중에 몇 개만 들어갔고 회용사 부분을 보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의미가 다 동일하게 어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유동부동으로 문제를 풀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여기 다시 다 있네요 음. 그래서 타동사의 ING를 갖고 있는 어 단어가 아인 자 아, 타동사의 어근을 갖고 있는 아인지가 명사 수식하는 케이스를 제가 여기 다시 다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용식에서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 얘기했고요.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면서 수동태가 가능한 게 사용식 또는 오형식자 사용식은 앞에 있는 somebody와 뒤에 있는 something이 동격관계가 아니다. 오형식은 앞에 있는 somebody와 뒤에 somebody든 뭐든 이것이 동격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감정동사는 원래는 b e c a 절이 d e t 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BPP 뒤에 어 감정이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실망해, 왜냐하면 이러니까 실망해, 뭐가 이렇게 서 d e t 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with, 뒤에 명사, ingpp. 위드 분사 구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이 감겨 지니까 pp 고 이것이 능동적으로 뭘 하니까 아닌지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7번이 좀 어렵네요 7번 자 요거는 어, 얘를 출제를 했던 경우가 있어서 pp 를 풀어야 될 경우 트위 핑크라는게 핑크를 페인팅을 할 수가 없죠 트럭이 트럭이 페인트가 됐겠죠 트위 핑크로 그래서 이렇게 어, 보호적인 게 to be를 빼고 이렇게 형사가 있는 경우에 pp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어 the involve should be cut. 자, 이런 것도. 자, 여기도 이제 어 e n 이 여기서 나왔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to be cut to 어 uh, uh, should be cut to be open. 자, 이게 빠지고 pp 형사 있는 경우 to be가 항상 생략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습 문제 풀어 드릴까요? The company has been approve the contract with awarded contract uh, with. 자, 뭐겠어요? 해석을 어, 여러분들 신경 쓴다면 회사가 계약서를 승인했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수동인데. awarded 계약서를 받았다. 계약을 수주받았다 그래서 b 가 정답. 수동태 뒤에 명사 있다. 자, 그러면 얘밖에 될거없어 사용식. director were send할래, sending할래, sending할래, sent할래. 자, 이거 앞에 사람이니까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인제야지 그럼 틀린다그 했고요. 자, 이 뒤에 이것이 공급물, 이것을 받은 사람의 수령이니까 센트, 자, A가 정답이 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답노트 또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음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